<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카롱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에? <목소리> 다 팔렸어! 설명을 조금 드리고 판매를 오픈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상품은 라그레이 마카롱 18구 세트예요 18구 세트고 이 라그레이라는 마카롱 집은 광명에 있는 마카롱 맛집입니다 어, 한 3년 전에 팬분이 오프라인 행사에서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마카롱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방송에서 이제 먹었죠 근데 겁나 맛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인생 마카롱이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이 올라갔고 그 영상이 올라간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라그레이 직접 가서 구매도 하시고 저녁 8시만 돼도 마카롱이 다 품절 나는 집인데 오후 1시만 되면 다 매진이 되는 거예요 자파점 컨텐츠를 작년 8월 부터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것들과 함께 를 할까 하다가 제일 먼저 전화드린 곳이 라그레이였어요 그래서 라그레이 사장님께 우리 자파점에서 이컨텐츠로이 마카롱을 선보이고 싶다 대신에 제가 중간에 수수료를 가져간다면 가격을 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1차 때는 저도 수수료를 안 받았지만 사장님도 오... 2,000원이나 파격 세일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200개를 처음에는 주문을 하다가 300개로 수량을 늘렸습니다 근데 300개 되는 수량을 사장님이 손해를 보시면서 아니면은 소득 없이 이득 없이 이 300개 수량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가격이 2,000원 올랐어요 하지만 원래는 그 2,000원짜리 마카롱이 15개고 2,500원짜리 마카롱 몇개 해가지고 배송비 해가지고 43,500원이지만 저희는 오늘 4만원에 준비를 했고요 선착순 300세트만 판매를 합니다. 오픈 시작하도록 할수있는 오픈 지금 링크 띄워드릴게요. 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영롱한 마카롱의 자태. 빠바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거의 5,800개의 마카롱을 만드시느라 직원분들이랑 계속 야근을 하셨고 만들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1차 때보다 지금 마카롱이 더 커졌어요 순서는 조금 바뀐 데들이 있지만 구성은 1차 때랑 똑같은 마카롱이에요? 마감... 마감 이 됐다고요? 아직 저한테 그 오진 않았어요 아직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마감 인박일것 같은 윤생님 어... 어... 마감됐어요 마감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2분 만에 지금 쫄아워 됐고요. 300 박스 다 매진됐습니다. 원래는 100개 넘어갈 때, 200개 넘어갈 때, 250 개, 260 개, 270 개, 280 개.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주시기로 했는데 답이 없으셔서 아직 안 나갔나 했는데 선생님 다운표 다운 마감됐어요 네. 정말 아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이 준비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저는 사실 이번에 한 3분 5분이면 매진되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아 1분 컷으로 호호 어머어머 여러분 라그레이 대표님께서 60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사장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300개가 마감인데 240개를 마감을 하셨나봐요 자 60개가 더 오픈될 거니까 여러분 다시 준비 시작 깜짝 이벤트가 있으셨네 오 마감 됐습니다 여러분 마감 됐습니다 300개 세트 끝 저는 요거 한입 먹어도 될까요 여러분 <웃음> 원래라면 이걸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맛을 표현해 드리면서 여러분 이거 드시고 싶으면 주문하세요 해야 되는데 1분만에 거의 마감이 다돼 가지고 제가 지금 먹을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